입니다. 아 오늘 무동력 대회 왔습니다 좀 출발이 늦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만말을다 앞으로 다 가셨네요 저도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정신롭게 출발했네 아정신롭게출발했고요아 정신이 없어요 지금 꼴찌야 꼴찌 꼴찌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가보고 자리가 없네. 첫캐스팅 자리가 없네. 첫캐할 자리가 없네. 해볼까요? 아.. 저기 쓰하기 어렵다 제2회 더아웃도어 비바리스컵 무덕육 터머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바람도 없이 맑았지만 물속 상황은 진짜 별로였습니다. 물색은 커피색으로 흙탕물이고 무엇보다 청태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채비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청태코배수구 아... 하기 어렵구나. 일단 초여름이니까 커버에 은순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커버 낚시로 시작했습니다. 물색이 좋지 못하니 어두운 계열의 큰 아... 웜을 사용했습니다. 저, 저, 큰... 프레스들 없는 겨... 낮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엔 어딨나 안 들어있네요 거부 낚시 망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나간 후라서 그런지 입질다운 입질도 못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때려줘라. 잉어 피링 소리에 속아서 들어간 늑지에서 버징도 해보았지만 영 여... 시원하게 때려주기 좋은데 오케이입차 오케이입어오케야 <목소리> 3자 넘었는데 으흐. 커버에 있긴 있네 아 사이즈 아깝다 키퍼 오버인데 와이게 빠지냐? 오케이. 오. 진짜 야꼬리될것 같은데? 아, 많이 가면 안 돼. 커버 스테이 커버 스테이 같아 커버 스테이 오늘 정답은 커버 스테이 같습니다. Сыпчатся. Сыпчатся. Сыпчатся. 벌써 이렇게 꿰미로 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웃음> 보 치근하네. 부들 같은 데도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해줄 수 있을건가? 네, 바로 해줄 거야대이란 음. 어. 네, 네, 네, 네. 해봅시다 여기 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키퍼사이에 겨우 나오더라고요 네. 얘가 좀 그나마 큰일이었어 얘가 겨우 슈퍼사이즈 딱대더라 아, 농맥수들이나 파이팅이 없어. 나도 벌써처럼 파이팅이 없어. you <laughs> 지금 제가 턱걸이 한 마리랑 한 삼자 중반 두 마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40 파티 안 되나? 80. 80이요. 30, 응, 40... 나와야 되는데, 겨우 한가? 아니요. 쌍둥인가 아닌데 하나가 더 큰데, 5 1 0 500, 500, 5 0 자, 시간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귀착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어, 오늘 결과는 4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 키퍼 사이즈 이상으로 4마리 정도 잡았고, 대충 그냥 암산으로 했을 때 1600대, 운좋은 1700까지, 어, 어쨌든 리미트는 세웠으니까,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에휴 그래도 그게 어디야 가자 이 밑에 채운다니 에, 수아 정말 그 날씨도 덥고 부동력 그 아, 내 몸으로서 그 동력을 만드는 이런 대회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뭐 고기가 좀잘 나왔나요? 아안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 예아 네. 올라오셔서 아니 저기 부장 님 하고 한 얘기 있죠 아무튼 에는 화끈한 장성훈에서 뵙겠습니다